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드름, 여드름에 여드름 대해서 얘기를 해볼건데요 여드름은 사실 이제 저희가 뭐청소년기에또 당연히 겪었, 겪었겠지만 성인 돼서도 항상 문제란 말이에요 여드름이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드름이 진짜 많았던 때도 있었고 중고등학교 때 진짜 많았고요 그리고 성인 돼서도 한 20대 초반에는 조금 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아예 없는 편은 아니지만 이정도면 n o 시 b 란 말이에요 n o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관리해왔던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요 왜냐면 저는 효과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공짜 돈안 드리는 거예요 피부과 솔직히 진짜 개비싸요 피부과 너무 비싸고 진짜 피부과에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저도 사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호르몬 나 폭발하잖아요 막 사춘기라서 그때는 진짜 피부가 진짜 안 좋았어요 제 자신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막막 막 피부가 엄청 막안 좋았고 여드름이 진짜 많았고 그것 때문에 괜히 좀 위축되고 좀 자신감도 좀결여되는게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피부과도 가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압출하고 예, 뭐약 바르고 이런 거 하려고 갔는데 사실 이런 거는 막 그렇게 효과도 없었고 나오는 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일시적으로 빼주는 것 뿐이에요 그냥 진짜 그냥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지 매번 갈 때마다 그냥 아프기만 하고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본적으로는 돈 들여서 매번 뭐 시술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 사실 쉽지도 않고 일단 애초에 피부과를 가는 것 자체가 일시적으로만 좀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물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좀 뭔가 달라져야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부터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원인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여드름 생기는 원인이 너무 많고 근데 일단 그냥 쉽게 보면 피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아서 모공이 막히고 그 막힌 모공 안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화농성 여드름이나 이런 진짜 엄청 막 이런 별의별 여드름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막 본격적으로 막 피부관리나 피부에 조금 더 시간을 좀, 좀 투자했던 게한 성인 되고 나서 부터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아니 뭐 원래 이때는 다들 여드름 많이 나지 원래 이런거지라 생각을 했는데 안그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억울하잖아 에? 왜 나만 그래서 좀 생활습관부터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첫번째 얼굴 만지지 마세요 얼굴 만지지 마세요 네. 우리 손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더럽단 말이에요 막변기보다 더럽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니까 러 그런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바로 그냥 색은 여드름 폭탄 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피부 좋은 연예인들도 한 번씩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본인들은 세안을 할 때도 손가락을 안 쓴대요 그 사람들은 진짜 손 바닥으로만 하고 손가락을 그만큼 얼굴에 안 갖다 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이 손은 이게 겉보기에만 멀쩡하지 이거 아주 못된 것들이에요 뭐. 손을 얼굴에 갖다 댈 경우 딱이두 가지의 말 얼굴을 세안할 때 세안할 때랑 이제 뭐 스킨케어 제품 바를 때딱이두 가지 경우에만 손을 얼굴에 갖다 대세요 근데 뭐 이런 말할수 있겠죠 뭐 간지러운 거 어떡하냐 그냥 참으세요 예뻐져야지 뭐한번 간지러운 거 그냥 오? 이러고 참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베개 커버 자주 바꾸세요 베개 커버 그러니까 우리가 잘때 흐리는 땀이 생각보다 진짜 많대요 특히 이제 여름이나 몸 자체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보통 분들보다 더 많이 흘리겠죠? 심지어 자기 전에 머리를 감지 않고 자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밖에 돌아다니면서 묻은 온갖 먼지랑 균들이 베개커에다 다, 다 묻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먼지 균 그리고 흘리면서 자면서 흘리는 땀 에? 이게 다 베개커벌에 묻어서 세균이 증식하는 거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고 누워있다 뭔데? 이게 이게 이게 베개커버 써 이렇게 닿았다? 난 거야 끝난 거야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심지어 어땠냐 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제일 많이 신경 썼거든요 이, 이러한 생활 습관을 그래서 잘때 이러고 잘때 보통 그냥 이러고 자잖아요 근데 저는 얼굴이 베개커버에 닿는 게 싫어서 이러고 잤어요 이러고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목에도 여드름이 많이 났었어 가지고 이불 자체가 닿는 것도 싫어서 그냥 목이 이러, 이러고 자요 사실 이러고 자면 목이 진짜 아침에 더럽게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습관 되는 것도 힘들고 이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베개커버 자주 빠세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땀 흘리고 무조건 세수부터 하세요 외출하고 당연히 바로 세수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이제 외출하고 오면 하루종일 각종 먼지랑 하루종일 흘린 땀 노폐물이 얼굴에 가득할 거란 말이에요 특히 마스크 쓰고 요즘 다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심지어 더 해요. 마스크 뭐 안에서 세균 번식하고 막 열감 노폐물 그대로 남아 있고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바로 세수합시다. 그리고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에?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면 얼굴에 노폐물이랑 에? 노폐물이랑 피지가 쌓여서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빵 그냥 폭탄 터지는 거야 그냥. 운동하고 단백질 섭취에만 신경 쓰지 말고. 피부도 좀 생각합시다 그냥 단백질은 솔직히 30분 골든타임 있잖아요 근데 피부는 그냥 최대한 빨리 그런것도 없어요 바로 세수부터 오케이? 네번째 천연팩을 좀 사, 사용해보세요 시중에 판매하는 뭐 여드름 완화 뭐 트러블 트러블 케어 뭐 이런 팩들은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왜냐하면 저는 저같은 경우에는 티트리 어떤 특정 좀 유명한 팩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좀안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티트리 성분이 안 맞는 건 아닌데 그 특정 팩이 안 맞았어요 저는 아무리 유명하고 잘 나가는 거라고 해도 본인한테 안 맞으면 그냥 여드름 폭탄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면 돈도 날리고 피부도 망치고 그냥 노노노노 그래서 저는 본인한테 맞는 팩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그냥 리스크 갖고 괜히 도전하지 말고 그냥 천연팩을 사용하세요 오이팩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천연팩은 화학성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부작용 생길 가능성이 현저히 낮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이팩 같은 경우는 수분감을 충전시켜주고 열감을 낮춰주기 때문에 여드름 트러블용에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강추해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적절한 수분감을 유지시켜주세요 피부가 건성인건지성인건 수분감은 항상 유지해, 유지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건조한 피부면 오히려 피지가 더 나아서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그냥 맞는거거든요 그냥 반대로 또 너무 무거운 화장품을 바르면 기름지니까 또 기름 폭발 여드름 폭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마다 다른 다른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수분감을 유지시켜 주는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여름처럼 예를 들어서 여름처럼 덥하고 덥고 습할 때는 그냥 좀 가벼운 수분크림이나 로션만 바르고 건조하고 추울 때는 조금 더 시증 수분감을 신경 써야 되니까 조금 더 무거운 크림, 수분크림이나 로션을 바르는 게 가장 좋아요 보통 크림이 로션보다 진하기 때문에 좀 겨울이나 좀 건조할 때는 수분크림 바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운동하세요 운동 운동 이건 사실 피부관리뿐만이 아니라 그냥 건강 전,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도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면 노폐물이 진짜 많이 빠져나와요 이렇게 되면 진짜 피부에도 좋고 그냥 몸 자체에도 진짜 좋아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뭐 몸이 건강해지면 당연히 피부도 건강해진다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물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물론, 물론 이제 운동하면서 물이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물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몸 자체에 수분이 충전되니까. 그래서 이전에 한 가지 문제. 요즘은 마스크 끼고 헬스장에서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얼굴에 열감이 더 올라요. 화골로, 화골 올라오기 때문에 여드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한게 운동하고 나면 바로 세안부터 해라 이거예요 바로 그냥 그리고 마지막 일곱번째 클린하게 먹으세요 클린 클린 밀가루 음식 뭐 기름진 음식 설탕 뭐 에? 군것질 이런거 좀 줄이세요 밀가루, 설탕, 가미나 음료 그리고 군것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인데 이런 것들을 먹으면 혈당 수치를 좀 빠르게 올리고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 인슐린, 인슐린이 상승하거든요 근데 또 인슐린이 상승하면 특정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서 피지 생성이 증가돼요 이렇게 되면 너드름 뻥. 솔직히 세상에 맛있는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기름진 음식, 뭐 설탕, 밀가루 뭐 군것질, 젤리, 과자, 초콜릿 이런 게 맛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솔직히 저도 진짜 좋아요 솔직히 이런 것들 어떻게 다안 먹고 살아요? 네? 이렇게는 못 살지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음식 섭취를 좀 줄이자는 거예요 최소화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뭐한 다섯 뭐한번 먹었다 그럼 뭐 한두 번으로 줄이고 이렇게 최소화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이런 군것질 많이 해가지고 밀가루 음식 진짜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살도 엄청 찌고 피부도 사실 그래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면 진짜 살도 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계속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러 결론은 평상시에는 좀 클린하게 먹되 그냥 맛있는 음식들은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맛있는 음식들은 가끔씩만 먹는 걸로 합시다 우리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돈안 드리고 제가 생활습관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피부를 나쁘지 않게 바꾼 생활습관을 소개시켜드릴거든요 어때요? 해볼만 하죠 다들 이렇게만 해보고 다들 피부미인 되자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v a l